네. 보드라이브 촬영 갔을때는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이따가 찜닭 오면 요거 나와가지고 샥샥샥 비벼가지고 먹는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대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동찜닭을 시켰는데요 얼마전에 보드라이브 제가 이제 촬영을 갔는데 거기에서 찜닭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찜닭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주셨는데 그게 정말 미친 레시피 너무 맛있어서 사실 그걸 먹기 위해 찐닭을 시켰습니다 초반에 그래도 몇 개는 좀 먹고 이따가 밥을 비비기 위해서 밥이랑 김이랑 가져왔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맛있게 손이 덜덜 떨린다 먹고 싶었어요잘 먹겠습니다 당면 되게 탱글탱글하네요 음 음! 살짝 매운맛 시켰는데, 오, 매콤하니 맛있다. 생각보다 더 맵네요. 그런 매콤함이에요. 당면이 엄청 탱글탱글해서 입에 들어서 뭔가 쭈압쭈압쭈압 쭈압 쭈압 이런 느낌이라 기분이 좋아요. 음 그전 닭다리살을 먹겠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덜 맵겠지. 음료 손으로 뜯어야돼 우와 이게 닭고기는 매운맛이 딱 좋아요 그 당면에 소스가 많이 묻어있어가지고 어? 조금 매, 매울 수도 있겠다 이랬는데 고기랑은 너무 딱이에요 음~~~ 여기 찜도 잘하네 요 찜닭 맛없는 집잘못 봤어요 그쵸? 와, 여기 맛있다 음 살코기가 엄청 촉촉하고 탱글탱글해요 요거 음 치즈떡, 이런데 들은 거는 야채도 다 맛있죠. 와. 달쩍지근하면서도 식감이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당근. <웃음> 여러분들은 내일 찐딱을 드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중요한 걸먹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이걸 시켰거든요. 지금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웃음> 진짜 배가 고파서 맛있는 건지 너무 맛있어요, 이제. 살코긴 다시 소스에 찍어서. 너무 맛있다. <웃음> 그렇게 짜지도 않고 살짝 매콤한데 이 퍽퍽한 가슴살이랑 양파는 되게 부드러우면서 소스를 잘 머금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양 숨죽은 양파와 파를 올리고 아삭아삭한 열무를 올려서 그냥 이렇게. <웃음> 더큰거 시킬 걸. 여기 닭이 왜 이렇게 맛있대요? 아, 주춤. 안동찜닭 먹으면 원래 진짜 거의 당면만 먹을 정도로. 고기보다 당면을 좋아하는데 이집은 닭도 맛있네요 음 와이 두개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좋습니다 오늘의 메인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소스들을 요 감자를 으깨줄 거예요 메시드 포테이토처럼 아! 여기 라벨이 있었네 오라 괜찮아 안 죽어 당면을 3~4cm 정도로 잘라주세요. 떡도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양파도 잘게 잘라주시고 섬세한 가위질을 해주세요. 닭가슴살을 먹기 좋게 약간 으깨뜨리듯이 약간 이렇게 으깨듯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부드럽고 양념도 잘 배거든요. 새 코기에 더 있으면 더 넣고 싶지만 없으니까 패스. 자 이제 장갑을 벗고 밥을 넣어주겠습니다. 적당량 잘 비벼 주셔야 돼요. 이게 고루고루. 맛이 베이도록. 여기에 김. 저는 오늘 집에 김이, 명란김이 많이 남아가지고, 명란김을 쓸게요. 보드라이브에서 올린 것처럼 뾰족하게 잘라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김결 때문에 더 맛있다는,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이니까 김도 비벼주세요 처음부터 밥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돼요 왜냐면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짠! 잔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누룽누룽 이것의 메인은 누룽지야. 그리고 저는 계란 후라이도 넣을 거예요. 왜냐? 계란 토크니까. 그리고 누룽지를 뜯어서 부어주세요. 됐다. 거의 이제 완성입니다. 이 밥과 누룽지들이 다잘 어울리도록 해주세요. 국물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재빠르게 먹습니다. 먹어볼게요. 음 와우! 일반에서 아주 축제에요 축제 이안동찜닭 맛있는 국물에다가 감자를 다 으깨가지고 전체적인 찰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감자가 은은하게 깔리면서 이 양파의 단맛과 파 그리고 찢어진 이 닭고기 그리고 계란 그리고 이 쫄깃쫄깃 탱탱한 당면 거기다가 찰기가 축축하게 젖은 뭔가 촙촙한 밥 거기 위에다가 바삭바삭한 누룽지를 딱 씹으면 고소함이 팍 나거든요 그리고 김의 고소함도 있고 그래서 먹으면 어? 바삭하고 떡은 쫄깃하고 그리고 이 당면은 탱글탱글하고 닭고기는 씹히는 그 고기의 그 식함이 있으면서도 밥은 축축하고 거기에 누룽지는 바삭하고 김은 고소하고 식감 잔치예요 근데 와 먹으면은 식감 때문에 진짜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음. 와, 너무 맛있다. 여기다 이 열무도 올려 먹어.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꼭 드셔봐야 돼요 이 맛은 먹어봐야 알아 이 순서를 잘하셔야 돼요. 누룽지를 처음에 넣으면 이 바삭함이 사라져서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왜 시리얼 우유에다가 넣고 바로 먹으면 바삭바삭하게 맛있는 것처럼. 음. <웃음> <웃음> 어우 못막혀 어떻게 누룽지를 비벼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하셨지? 맛있는데 점점 배가 불러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욕심내서 밥 너무 많이 비비면안 되는 게 누룽지도 들어가죠 떡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밥까지 많아 버리면 너무 많은 거예요 어 아까는 배가 별로 안 불렀는데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부르지? 음 먹은 지 확실히 20분쯤 되니까 배가 불러지네요 아까는 어?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의 마법이야 음. <웃음> <웃음> 맞아 당면도 들었죠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 떡을 조금 더 적게 넣고 소스를 조금 더 넣고 해먹으면 따일듯 배부르지만 맛있는 한 숟갈 먹고 딱 엔딩이 너무 완벽했어요 음, 여기서 손을 놔야 돼 웬일로 손을 놔야 다안 드시고 나 아, 소식해 잘 먹었다 오늘도 그러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